새롭고 즐거운 방송 TJB 미지근한 물 말고 끓인 물 부탁해. 쿠쿠가 끓인 물을 준비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수기 쿠쿠인스피어 1 0 0도 끓인 물 정수기 오늘 3월의 세 번째 수요일인데요.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상공의 날입니다. 네, 상공업 발전의 모범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라고 해요. 네, 오늘만큼은 우리가 생활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에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커피와 함께 저희 모닝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